똥꼬발랄 차차 스틱인가? 이게 별로다. 왜냐면 이게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이제 자두가 좀 물줄을 안 해. 원래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건데. 애주를 이렇게 나눠서 주지 말고 아예. 주지 말라던데. 아예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래서 다 뭐지? 있구나. Nope! 분리를 해놓을까 음,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, 어떻게 어떡... 저걸 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 약간 아, 아. 괜히 가서 바꾸자고 어, 괜히 이제 약간 시비거든? 그래, 그래. <웃음> 아 진짜 한 번씩 그냥 집에서 노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렇게 하려고.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큰 자들과 그렇게 했다가 아, 아, 아 아니아니에